지금 퇴근하고 을지로역에 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요거 절인 토마토 카프레제 이거랑 바지 토마토 육기랑 게살 리조또 이렇게 시켰어요. 드시기 전에 충분히 잔을 랜중에서 흔들면서 드시면 제 향이 되게 특별합니다. 제 입맛 드시는데 좋은. 제 견과류와 같이 드시면 좋은 업체로 좋으실 거요감사합니다 아, 음. 여러분, 요거는 대살 리조또고요. 요 하얀게 와사비 크림인데, 요거를 대구살에 올려서 먹으면 되네요. 아, 네. 돈나무라고 네. 아, 튀긴가지를 포인트로 받치시면 그거 보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 특히 레드와인이랑 페르니 진짜 잘 받으셨어요. 저는 개청하시기 바기니다 여기 여기에서 약간 트러플, 그냥... 크림 베이스 조끼만 먹어보다가 토마토 아, 베이스 조끼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웃음> <웃음> 양이 뭔가 부족해서 봉골레 파스타를 하나 더 시켰어요 <웃음> 이게 무슨, 무슨 이 활발해져 가지고 <웃음> 배지씨 오천하기 무슨 일이야 여러분 운동하고 왔어요. 저 너무너무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하, 빨리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골프 정말 힘들고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은 공이 좀잘 맞아가지고 기분이 좋았답니다. 여러분 저 제주도 도착했고요 상윤오빠도 제주도에 와가지고 같이 렌트카를 빌리러 가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 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이거 먹으면 고기가 좀 맛있어 보여요 응. 응. 여기 있어 얘는 비비? 아 얘는 약간 떡볶한 얘는, 아, 얘는 약간 족발고 이어 <웃음> 아. 내가 볼게 얘랑 얘랑 똑같은 거 새벽 고기만 먹기고응 음. 나는 진짜 미국 주식이 진짜 반토막 났었는데 한 마이너스 15%로 올라이 음. 얼마나 비쌍한 것인가 많이 올랐다 흘렸을때 적당히 파는 거야 여러분 저희 고기국수를 정말 흡입하고 와인바에 왔어요 진짜 많다. <웃음> 대부분 내추럴 와인이래요. 응. 왜 이렇게 초짜를 못 잡아. 이 멍청아. natural wine. 나도 natural wine. 나도 natural wine. 나도 natural wine. 나도 n a 짜 u r a l wine. 나 뭐먹었네? 여러분 저희 서비스 주셨어요 <웃음> 뭐 먹었는데 공짜 카페 왔어요 이게 약간 당근 케이크라고? 당근 케이크 처음 먹어본데요 어우. <웃음> 저희는 카페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왔고요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업무를 꼭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저 일하고 있었는데 고독자분을 만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란? 부작 아닙니다. 뭐나 <웃음> <웃음> 너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늘 사람들 오시면 당황해가지고 말을 잘못 하는데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예쁘죠? 저 바다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역광이라서 안 예쁠 것 같아. 그냥 어디 가도 된다고? 그냥 빌드? 아, 어, 힘들면은 필드. 얼른 내려갔다 오고 우리 동네. 여러분, 필드 가기 전인데 벌써 너무 힘들어요. 만나기로 해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숨이 차요. 저는 휴가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오늘 일을 빡세게 했고요. 이거 도넛 선물 받았는데 아직 다못 먹어가지고 회사 냉장고에 놓고 가려고요. 저희는 저녁에 영화를 볼 건데 떡볶이를 먹기로 했어요. 제가, 음, 국물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상하는기억이 여러 중 하나를 는 거야. 하나, 하나 둘, 음. 근데 선이안 되면 다른 애들더거동하나못 받는 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불자연스러이야 아. 감사합니다. 음. <웃음> 예비군들한테 얀센 선착순으로 여러분, 빨래 덤미좀 보세요. 저는 영화 보고 들어왔고 자기 전에 빨래를 개고 자려고 합니다. 크루엘라 너무 재밌었어요. 에스텔라는 엄마와 함께 런던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 지금 공사 소리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골프는 못 갔고 일단은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검토하는 업체가 또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라서 지금 인도네시아 시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퇴근을 좀 하려고요. 골프를 갔다가 이따 밤에는 영상 편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퇴근을 했는데 사실은 소파에 누워가지고 제가 한2시간을 자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어나서 편집을 진짜 잠깐 하고 있는데 금방 골프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서울 스토어에서 티셔츠를 샀는데 대착해가지고 까보려고 파밀피거 티셔츠 샀는데 하나는 S고 하나는 M 원 플러스 원이라가지고두개 샀어요. 저는 S 사이즈 요거 까서 입고 골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재는 엄청 부들부들하고 좋은데 저한테는 살짝 길어요. 근데 원래 편하게 입으려고 산 거라서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골프에 다녀오도록 할게요. 어휴, 내 다리가 이렇게 길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골프 끝나고 집에 왔고, 어제는 오늘보다 공이 좀잘 맞았답니다. 저는 흐름이 끊기기 전에 편집을 조금 더 하고 씻도록 할게요. 완성하는 게제 목표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저는 지금 준비를, 나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오늘은 메이커스 마크 그 위스키 팝업바에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나가볼 예정이고 그게 약간 행사 같은 건데 저 혼자만 갈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혼자 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처음 가봐서 지금 너무 떨리고 머쓱하고 떨쭘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데 그냥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는 제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29%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창밖 구경을 하면서 가고 핸드폰은 최대한 안 쓰는 쪽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도의 인구들이 하루 종일 계속 이걸 담그고 있어요. 이걸 왜 할까? 이게 본의 고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효율임에도 이걸 밀고 있다라는 점을 꼭한명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반갑습니다. 메이커스 마크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왜냐하면 핸드메이드로 이제 이 뚜껑을 밀랍을 붙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네. 메이커스 마크 라벨 보이실까요? 네. 라벨의 모든 모든 쓰레는 이 라벨의 모든 게 전부 다 들여져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만으로는 생강편 생강을 넓게 르면서 설탕에 처리니다 한번 이쪽으로 들어가보세요 우리 한번 만들어봐요 직접 만들어 보면은 또 재밌습니다 칵테일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과연 무엇일까요? 키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칵테일 잔을 좀 칠링을 해줍니다 4 0 m 40ml? m 요 응, 4 0 m m 요꽉채워서 아니요, 이거 한 여기 절반 꽉 채운 거에다 절반 정도 이렇게 하면 얼굴 나오겠죠? 이네 이걸로 좀 하면 돼요 네. 인상치 들어가서 도와주세요 4 0 m m 아, 이 정도? 어, 맞아요, 그 정도 그정도 충분해요 좀더 따라주면 좋겠지만 그정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주세요 과감하게, <웃음> 과감하게 과감하 부어요 어, 그렇게 어, 네네, 맞아요, 좋다 손에 붙었으니까 음. 닦아보시고 1 5미리거 밑에 이것보다 살짝. 한 소금만 더 좋아하시면 약간 프막티가느수 있기 네. 때문에1 0 m 리좀단계 좋으세요? 네. 얼음을 넣어서 네, 그걸로. 바스푼으로 저어줘요. 이 저어주는 역할이 되게... 이 저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칵테일을 섞어주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원래대 로라는... 아, 아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피고아요 어, 맞아요, 새끼손가락을 아 피고 이렇게 아 만드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네, 네, 네, 네, <웃음> 하지만 요, 요, 집에서 쉽지 요, 요, 않기 때문에 이게 돌려 됩니다. 편하게. 1번? 아야, 처음에는 흠집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불린다. 돌린... 아? 그렇게... 자,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섞어줬다. 토마스핸드 진짭이요. 멋있게 부드럽고있요 이러면 기포가 다 날라갑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네. 최대한 기포가 안 깨지게 이 라인 껍질을 올라가요. 저 제, 저, 저거 <목소리도> 여러분, 이 제가 직접 이거 만든 두분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레스키예요. 이 메이커스 마크 병을 이제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서 아좀 자유롭게 뭐 색칠이나 어. 그림 같은 걸 그려주신 거를 네. 저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제 한계네. 요 다른 힙하게 하신 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네. 하는거데 네. I l o l e 가 미리 앉았습니다 네. 얼굴만... 네. 얼굴 네. 안 나오게 <웃음> 해 드릴게요 네. 저희 요거 가방 받아가지고 안에 뭐 들었는지 <웃음> 이렇게 돼 있어요 언박싱을 <웃음> 해보려고 합니다 <웃음> 이게 컵인 것 같아요 그거할거 같아요 아따는 거? 아, 음, 그 거? 아, 아, 같은 냉장고 같지는 냉장고 안에서 뭐... 받침 안에 흔들 거 같은데 <웃음>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요. 아. 어, 2번이진요 귀여워 나름 사진 찍으라고 귀여워 귀여워네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꾸미셨는데 저는 아이패드로 꾸미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매일 일요일 밤마다 하는 자산현황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런 것들 일주일간에 어떻게 변했나 그런 거를 엑셀로 정리를 하거든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현금 예수금, 외화 잔고, 코인, 코인 예수금, 일반 예금 3개, 아니 네, 일반 예금 5개다. 일반인은 좀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은 다섯 개, 적금, 청약, 월세 보증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이제 제가 뭐 카카오페이 토스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거를 진짜 싹늘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게요. 여러분 저는 설거지 다 했고 빨래도 모조리 다널었고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 유빈이랑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렇게 휴대폰 케이스랑 편지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를 붙여볼까 하다가 좀 하나씩 까가지고 해보고 마음에 드는 거를 붙이려고요. 요정도? 어, 긴장돼, 긴장돼. 됐나? 이거는 런마셀 제품이고 제 구독자분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무엇보다 이 편지가 너무 감동이라가지고 취업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잘 쓰도록 할게요. 하트! 여러분 저는 바지만 이렇게 갈아입었고 골프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집을 하고 있는데 제 목표는 오늘 올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과연 오늘 올릴 수 있을지. 여러분 저는 영상을 편집을 다 하고 올렸고 이제 자려고 해요. 지금 지금 메모리 카드를 저렇게 옮기고 있어가지고 카메라 대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리비 고지서인데, 제가 안낸 거는 이거를 진짜 미쳤나봐. 그래서 이거를 얼른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